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자 오늘은 이제 신발의 무게감 그러니까 아, 신발이 무거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이 말은 이제 건강 이제 회복이나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또 혹은 무릎 관절염이다 어, 혹은 뭐 골반 쪽에 문제가 있다 혹은 발목 쪽에 혹은 발 쪽에 문제가 있다 뭐 족적은 근막염이다 혹은 뭐 발목에 통풍이다, 무릎 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다 이런 분들인데, 뭐 종아리가 막 무어서, 혹은 허벅지가 막 무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무거운 신발이 좋겠습니까? 가벼운 신발이 좋겠습니까? <웃음> 사실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걸잘 몰랐었는데, 어뭐제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웃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바깥에서 이제, 어,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다리가 찬 것만큼 무거운 거야. 또 어떤 날은, 뭐, 생각처럼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그,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직장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날은 다리가 너무 무겁고, 어떤 날은 다리가 가볍다. 그,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이제 자바라 운동이다, 팔안들기다 머리 흔들기다, 뭐, 호흡법이다, 어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하루 를 살아가는데, 그왜 똑같이 하는데, 왜 다리가 무거울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하러 나가려고 신발을 딱 보는데, 제가 이제 신발이 이제 운동화가 두 켤레가 있어요. 근데, 한 켤레는 이제 이 두꺼운 가죽으로 된, 뭐, 하여튼, 좀 이렇게, 메이크 있는 그런 뚜꺼운 가죽 그 통가죽 신발이고 하나는 약간 좀스니커즈처럼 육상할 때 달리기 할때 가벼운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좀좀 좀 오래 신었으면 좀 발냄새 날까봐 일부러 좀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데 이렇게 생활할 때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무거운데 어떤 날은 다리가 무거운데 어떤 날은 다리가 가볍더라는 거야.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발 을딱 봤는데 아그 뭐랄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 이 저희가 이제 머리 주머니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그죠? 아 머리 주머니 얘기를 했는데 아 무거운 신발을 신고 나간 날이 훨씬 다리가 가볍더라는 거야. 어 그리고 또 무릎이나 이렇게 발 쪽에 압박감이 훨씬 덜하더라는 거예요 무릎이나 그리 일단 가벼운 그장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가벼운 신발을 신고 나가는 날은 일단 처음에 딱 착용할 때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아참 가볍다 가볍다 아, 이렇게 해서 아, 뭐 좋아 아, 가벼우니까 저 우리 신발 사러 갈때 항상 그렇잖아요 딱 신어보면 아 다리가 진짜 가볍다 이렇게 느낌을 갖기는 않는데, 막상, 이제 생활하면서 걸어 다녀보면, 이제 점점 무거워지죠, 그죠? 아, 점점 무거워지는데. <웃음> 일단 결론은 무거운 신발이 더 좋아요. 무거운 신발이 더 좋, 좋다라는 게,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되짚어봅시다. 등산화 있잖 등산화. 등산화가 게껍고 바닥도 두껍고, 등산화에 들어보면 뭐, 워커처럼, 굉장히 무거워요. 또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전투화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만약 군인들이 전투화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행군을 한다. 이를들면 아마 군인들 다리가 아주 작살이 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행군할 때 배낭도 메고, 총도 메고, 막 이렇게 다니면 다리가 막 천근만근이 돼버릴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게, 왜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이제 처음에 무거운 신발도 처음에 신으면, 와, 이거 너무 무거워! 이런 느낌이 딱 와요. 되게, 아, 무거워서 막 다리가 힘들 것 같아. 겁이 덜컥 나. 근데 막상 신고 다녀보면, 그게, 그 무게감은 뭐한 30분 지나면 내 몸하고 일체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무게감을 거의 못 느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차, 착용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바깥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래주머니 찰 때는, 이거 뭐 거의 한, 어 저는 조금 무겁게 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찰 때는, 아유 어 이거 되게 무겁다 하고 이랬는데, 한 30분 지나면 팔하고 일체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혈, 그 혈관에 피가 들어오면서 똑같아져 버는거요 무게감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찼는지 안 찼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용할 때는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해보니까 그 무게감이 내 몸으로 전달이 되어버리면서 무게감이 그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아랫배 팽창이 나타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랫배가 볼록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증상들이 많을 거예요 다리가 막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면 이렇게 땅바닥에 디딜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릴 때가 있어요 걸어다니면 디딘 한쪽 발은 디디고 한쪽 발은 들어 올렸다가 또 디디고 들어 올렸다가 디디잖아요 아. 자 디딜 때는 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디딜 때 발바닥에 힘이 가는 거야 체중, 체중으로 체중 눌리니까 그 피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까 결국은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피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전선생님께그 피는 그럼 내려갔던 피는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제 펌프질로 올라오는데 다리를 덜어 올릴 때 그러니까 이게 무릎과 발목이 이렇게 꺾일 때 꺾일 때 이제. 대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동맥이고, 올라오는 거는 정맥이에요. 이제 올라오는 게 약해지기 시작하면 부정맥이 생기죠 하지 부정맥이나 하지 뭐 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거죠. 올라오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무거운 신발을 신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설사 무거운 신발을 신었다가 하더라도 누르는 힘은 동일해요 왜? 체중을 누르는 거지 무거운 신발을 누르는 게아니거든근 그런데 들어올릴 때 펌프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피가 발쪽으로 갔던 피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무게만큼 올라오는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리도 중요해요. 그런 거리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막 질질 끌듯이 그냥 발만 툭툭툭 툭, 툭 이렇게 끌어다니시면 이렇게 해서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다리가 다리 노화 현상이래요. 다리 노쇠 현상이 에요 다리가 빨리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 다리 노화 현상이라는 건 다리 혈관이 커진다는 뜻이야. 밑으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커지고 나중에는 대정맥도 커지면서 피가 못 올라와 버려요 그럼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다리에서 피가 갇혀 버려. 다리가 팽팽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어. 네. 그러니까 터벅 터벅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TV에 보면 이제 그뭐 군인들 나오죠. 뭐 러시아 군인들, 북한 군인들 막 어떻게 걸어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걷죠. 그죠? 어. 그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어, 행동이에요, 행동.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이렇게 막, 빠르게 걷는다고 막, 막 이렇게 막, 쫙쫙쫙, 이렇게 걷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면서 걷, 걷는 게 사실 좋아요. 팔도 흔들면서, 그죠? 팔도 흔들면서, 한 걸음씩, 따박, 따박, 이렇게 걸어야, 내려가는 피와 올라오는 피가, 어, 대동소이하게 어, 균형감 있게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왔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아, 혈액순환 원리가 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아,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죠? 네.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왜 오늘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발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의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신발 무게에 따라서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모래주머니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래주머니는 제가 조금 신중해요. 신중한데. 저는 하여튼, 저는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떡하든 무거운 신발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가벼운 신발을 신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신발 매장에 가더라도, 뭐, 뭐, 돈만은 이만 원 비싸더라도 좀 두꺼운 신발, 가죽, 가죽으로 된, 가죽이 두껍더라고. 또 무게도 많이 나가고, 예. 네. 근데, 이, 하여튼 무거운 신발을 신은, 신는 사람들이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발목 통풍이나, 이래, 뭐, 족저 근망염이나 하여튼 이렇게 발이 시리신 분이나, 그죠? 이 하지 정맥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신발이 훨씬 좋습니다. 올라오는 힘이,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죠? 다리가 덜 무거워지는 거야. 또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이나, 그죠? 예. 네. 근데 하여튼, 근데 이걸로 한번 뭐, 뭐, 무거운 신발 신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증상이, 어, 병에 관련된 모든 게 치료된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화 운동법이다, 또 회복 운동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어? 어, 그렇게 잘 적용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저, 제가 머리주머니 항상 조심스러운데, 여러분한테 한번, 모래주머니 궁금하신 거들요 이거는 이제 그 시중에 파는, 그 인터넷에서 파는 머리주머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임시 모래주머니 이런 게 있어요. 뭐, 양말. <웃음> 좀 지저분하게, 제가, 이거 빵 겁니다. 더러운 거 아니니까. 이 양말 속에다가, 이제, 100원짜리를 몇개 넣었어요. 100원짜리. 그니까, 러잘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양말 무게가 15g이에요. 15g. 15g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잘 감이 안오시면들 15g 아주 작아요. 15g이고. 100원짜리 한개 무게가 5g이에요, 5g. 아, 여러분들 전자저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달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 하나에다가 100원짜리를 하나 넣으면 20g이 돼요. 20g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 25g이 되죠. 그죠? 아.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집에 있는 신발이 다 가볍다. 너무 가볍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못 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신발을 새로 하나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면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신발을 새로 구입하기가 주저주저하게 되겠죠. 저 신발 장사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걸어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벼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을 때와 무거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을 때 여러분들 이 사실은. 가벼운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다니면 몸이 무거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빨리 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면 피로도가 가벼운 신발보다는 훨씬 느리게 나타나요. 그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무거운 게 좋은가? 그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그냥 아 이거 모래주머니가요 그게 이제 20g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서 이제 여기에 동전을 뭐하여 넣고 여기 스카치테이프로 묶어버려서 응? 그게 이제 바지를 입고 이제 뭐 여성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고 시, 테스트는 실험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지를 입고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한두개 정도 넣으면 한 25g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25g이래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걸 착용하고 다닌다, 이래 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요이 25g이 점점 더 가중치가 생기면서 그 에너지 효과는 거의 200kg 정도 이상 나타나게 돼요.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착용하면 그게 계속 누적치가 발생하는 거요한 걸음 뗄 때마다 피가, 힘이 누적치가 발생이 되는 거요 이모래주머니가아 이거 뭐 대수롭지 않네. 뭐한 100g 달면 되겠네. 쇼크 먹어요. 쇼크 먹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 활용법이다 이런 거 올려놓긴 기 올려놨는데, 이제 상하 비대칭, 위아래 비대칭은 이제 모래주머니를 그냥 동일하게 작용해도 아무 그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좌우 비대칭이 골치 아픈 거예요. 자우비대칭은 굉장히 그몸 상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에 오시라고 자꾸 말씀 드리는 거고 본인이 자우비대칭이라고 판단되시면 만사 제쳐놓고 세미나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에. 하여튼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동 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머리 같은 거 착용해도 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팔찌 같은 거 이렇게 금속 팔찌 같은 거뭐 집에 그 어떤 무게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좌우 비대칭이 있을 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뭐 좌우 비대칭 이런 거 없다 자, 이런 분들은 똑같은 무게를 착용하는 게 안전하죠 어, 한쪽만 무겁고 한쪽이 가벼워버리면 이상한 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를 일단 착용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다. 그러니까 무게를 재봐야 돼 양말 무게가 1 5 g 동전 한 개가 5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g이나 25g을 발목에 차고 걸어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차라는 뜻이 아니고 집에 무거운 신발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발들 중에 무거운 신발이 없다 그러면 테스트를 못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 좋기는 좋다는데, 내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의미, 그니까, 러 직접 해본 사람은, 와, 이게 다리가 진짜 가벼워지네? 아, 기분이 좋네? 아, 몸이 덜피곤하네이런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막연하게, 아,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 이제 신발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 될지, 어, 올, 겨울 크리스마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네. 그니까, 슬리퍼가 좋으냐?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가볍잖아.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이나 해야 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분 경험을 해봤어요. 제 주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나, 제, 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그, 무릎이, 최근에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그분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딱, 공감을 하더라고. 무거운 신발을 신었을 때와 가벼운 신발을 신을 때, 무릎 통증이 확연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양말에다가 동전 한두개 넣고, 양, 에, 양쪽 다리에다가 한번 다녀보세요. 이랬는데. 진짜 착용하고 오셨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머리를 써서, <웃음> 그, 하여튼 이상한 테이프, 테이프에다가 동전을 붙여갖고, 발목에 이렇게 붙였더라고 양말에다가 그 굉장히 머리를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아 무거운 신발 분명히 내 무릎에 좋구나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내 제가 하는 말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말 양말에 목이 좀긴 양말을 신고 거기다가 테이프에다가 500원짜리를 몇 개를 이렇게 붙여갖고 테이프를 양말에 붙여버린 거야. 그걸 신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왜 무릎이 더 아프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다, 발목 통풍이다 이거는 지금 발바닥과 발목에서 피가 종아리 쪽으로 무릎 쪽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분 이제 댓글 올려 놨어요. 족저근막염 치료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근데 딱 족저 금막염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아서 아 제가 조금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고려했는데 를 자화로 팔 흔들기 머리 흔들기 바람 불기 이런 것도 다병영 물병들기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그게 진짜 치료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딱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그 그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우리 몸 전체에서 거기에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아, 나는 갑자기 발목이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발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가 떨어지면서 그쪽에 압박감이 포커스,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딴소리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테스트를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시고, 무거운 게, 좋은지, 가벼운지,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저처럼 자꾸 무거운 신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그, 나중에는 가벼운 신발 신기도 싫어지는, 아, 저는 진짜, 정말로 그래요. 가벼운 신발 보면, 그, 제가 이거 모래주말왜 만들었나 하면, 혹 가벼운 신발을, 그니까, 러 자주 너무 한, 한 가지 신발을 계속 신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좀 말리려고, 가벼운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고,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데 그냥, 어, 가벼운 활동을 할 때는 가벼운 신발을 신는데, 그때 이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차고, 양말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니까 러 발목에다 차고 그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무게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어, 여기는 사실 뭐 여러 개, 100원짜리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5 개가 들어있나? 아 어, 근데 저한테 맞춰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저한테 맞춰서 적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랫배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랫배 창자가 팽창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많으세요. 아랫배가 볼록하고 아랫배가 막, 막 이틀, 3일에한번고로 아랫배가 아프신 분들은 창자가 팽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거는 예화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있었던 예화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를 저도 경험해 을보까 저도 아랫배 팽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져버리고 복막이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이거는 25g, 25g 정도 되는데.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를 들어서 한 200g 정도. 그러니까 이거 무게 한 10배 정도를 발목에 차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상자 위쪽으로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럼 아랫배는 쑥 꺼져 버려요. 대신에 윗배가 빵빵해져 버리는 거예요. 못견뎌요못견디요 통증이 오고, 난리가 나요. 아랫배가 팽창이 됐다는 거는 윗배가 찌그러들었다는 거고요. 왜? 우리 몸속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어느 한쪽이 커졌다는 거는 어느, 어느 특정한 부분은 좁아들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 창자가 커졌다는 거는 왼쪽 창자가 찌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어. 여러분들, 얼굴이 찌그러들었다는 거는 복부 창자나, 아, 복부 혈관이나 다리 혈관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흔들고, 자발 운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 아. 아 제가 아까부터 뭔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는게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하는지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이 동영상은 적저근막염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아까 댓글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봤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제가 답변을 다 못해 못, 못 드립니다. 막 진짜 댓글이 막한 20개 중에 한개 답변해 드릴까 말까 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발바닥에서 지금 혈관이 팽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예. 네. 아.. 이런, 이런 말씀을 했더어요 저도 발바, 발바닥에 딱딱해 본 경험을 여러 번 갖고 있었어요. 여러 번 갖고 있었는데 그죠? 그 발바닥에서 피가 혈관이 팽창되면서 위로 못 올라오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오래 서 있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겨요. 발목에도 무리가 오고 뒷, 뒷, 뒷꿈치 통증도 오고 그렇게 돼요. 네.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신발도 도움이 되고 그죠? 족저근막염은 이렇게, 발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이상한 또, 또, 이 발목 뒤쪽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하고, 여러분 잘, 잘 보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누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다리가 있죠, 그죠? 자, 한쪽,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위에다가 올리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니까, 러 밑에 있는 발을 무릎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발바닥에 있던 피가 발가락을 통해서 발등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무릎 쪽으로 올라와요. 응? 무릎 쪽으로 올라온다고. 네. 그니까, 러 뭐, 여러분이 어느, 어느 발바닥에 족저건망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위에다 올려서 위에 있는 발바닥 위에 있는 발은 버티고 밑에 있는 발등을 무릎 쪽으로 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 아래쪽 발등이 위로 당기니까 힘이 작동이 되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발바닥에 몰려있던 피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누워서 자, 보세요. 발가락을 까딱까딱 이렇게 심지어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발목을 이용해서 막 흔들어 보고 또 누워서도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죠? 또 이것만 하면 그죠? 이건 발이 발에 있던, 발바닥에 있던 피가 종아리까지만, 정강이 쪽까지만 올라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꽈배기 동작이니까,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 다리는, 아, 위에 다리는 뻗히고 밑에 다리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정강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와요. 허벅지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에 있던 피가 자꾸 빠져 올라오는 거야. 그 허벅지에 있는 피를 끌어올리려면 또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 허벅지에 있던 피가 복부 쪽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렇게 오래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근데 오래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참, 참 안타까워요. 이 하,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하, 뭐, 제가,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적응하는 거이거또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앉아서도 자기가 백신을 신발 벗고, 어? 맨발로 그냥 양말 신은 채로 한, 한쪽 발을, 발바닥을 반대쪽 발, 발등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도 하고, 어? 그게 아까 발끝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과, 발등을 누, 눌러서 끌어당기는 동작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왼사격을 올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언제 적용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세번 정도는 해야 돼. 잠자기 전에 한 번.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번 하세요 어, 그냥 막불리나게 쫓아 나가버리면 계속 발바닥이 아플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하고 또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또 누워서 한번 하고 그 정도 해주면 풀려요 뭐 아주 오래된신 분들은 벌써 혈관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아 어떤 분들은 한 이틀 하면 풀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두 달을 해야 아 완전히 거기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해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혈관이 변형된 거야. 발바닥 혈관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어. 그러니까 하지정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 <웃음> 제가 뭐하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까 또 혼자 또 생각이 났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그 아랫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랫배 통증만 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처음에 그냥 아뭐 동전 한 개만 넣다가 또한 일주일 생활해 보다가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동전 한개더 넣고 이렇게 보면 이 아랫배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라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랫배만 빠지면 다 끝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랫배에 빠진 가스와 혈액이 윗배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윗배가 더부룩해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바라 운동법이나 이런 걸 같이 다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혹시나 이 동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자 만성 소화불량, 오래된 소화불량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역류성 식도염 갖고 계신 분들 많죠? 하지정맥류 갖고 계신 분들 많고 명치통증위산영류 만성설사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동영상을 쭉 보고 따라가시면 나중에 머리 주머니 착용법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아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던 어떤 그런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 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나중에 세미나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영상 다 보시고 나오면 언제든지 세미나 오셔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좀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뭐. 지난주 금요일날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명이님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조명이님은 매달 이렇게 정기 후원해 주시는데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 조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미자님 전미자님 도원해 주셨고 최수옥님 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김옥경님 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리고, 자들 아, 이렇게 큰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오늘, 오늘 올린 동영상, 뭐, 왜 이렇게 시답지 않은 동영상 올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 여러분한테 건강에, 그, 여러분들 피로감이나, 또 이게 회복, 여러분들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회복 운동을 하세요. 그 회복 운동 안 하면 여러분 건강이 빨리 망가져버려요. 그 웬간 피가, 낮 동안 피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회복 운동은 내려갔던 피를 끌어올려주는 운동이에요. 그 물구나무 서기가 좋지 않느냐? 물구나무 소기 좋아요. 근데 물구나무 서기를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죠? 회복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허리도 나가고, 골반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 뭐, 이렇게,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폐도 떨어지고, 막, 온갖 병이 다 생겨요. 그 회복 운동을 잘만 해줘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회복 운동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동영상을 이제, 바깥에서 일하시고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이나 이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서 그거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네? 누워서 하는 거니까 누워서 다리 돌고 이렇게 하고 또 머리도 누르고 팔도 흔들고 어, 가스도 좀 제대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딱 하면 몸도 금방 컨디션도 금방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밑으로 내려갔던 피도 다시 올라오면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어, 여러모로 유익한 게 많거든요 저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그 동영상을 회복 운동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가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어, 이분들이 과연 혼자 해결해 내실 수 있을까. 어,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어, 바로 그것 때문에 세미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 오른쪽 라인이 떨어졌거나 왼쪽 라인이 떨어졌거나 오른쪽 혈관이 크거나 하여튼 그런 식의 좌우비 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동, 기본 동영상 꼭 보시고 재미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